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아이모 운영중인루니치스입니다 스냅드래곤 870은 물론이고 OLED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한 레노버 P11 프로 2021이 20만원대 레노버 P11에 이어 P11 플러스를 잘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이라 일단 구매를 하긴 했는데요. 제품을 수령하고 개봉기를 촬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양품을 뽑았다며 좋아하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것저것 테스트하며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넥서스 7부터 여러 태블릿을 사용했었지만 처음 접해보는 OLED 태블릿 많은 분들이 후기를 통해 한지 이슈가 심각하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직접 접해보니 한지 이슈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꽤 충격이 클것 같아서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품을 수령하고 주로 주관 또는 밝은 곳에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 한지 이슈를 체감한 건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렇게 깜깜한 밤 잠자기 전 웹서핑이나 해볼까 하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했다가 화면 우 하단부에서 아래쪽으로 화면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걸 보고는 상당히 놀랬는데요 아 그제서야 이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던 한지 현상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 하단부터 좌측으로 제가 받은 제품은 전면 카메라의 반대편 하단이 가장 심각하고요 화면 밝기를 내려버리면 확실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처음 이런 현상을 접하고선 어? 이거 뭐야? 솔직히 무척 당황스러웠는데요 예전부터 다른 기기들 보기로 한지 이슈라는 말만 들어왔지 실제로 이런 현상을 본건 처음이라 더더욱 적응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나마 화면 밝기를 조금 올리면 체감이 덜하다는 건 다행이었는데요 자동 밝기 조절로 야간에 웹서핑을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독성을 떠나 한지 이슈 때문에라도 조금은 어려울 듯 하고요 넷플릭스 등 영상 시청의 경우에도 아예 검은색으로 지정된 배경은 문제가 없었지만 하단 메뉴바는 처음 생각했던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한지 현상이었다는 것까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다시 해봤는데요 색상에 따른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드는 밝기에 따른 한지현상없고요그 다음 그린, 플리커는 보이실텐데요 밝기를 낮추게 되면 화면 길일도가 다르다는게 조금씩 드러납니다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화면 전체가 자글자글하니 화면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진 않고요 화이트는 약하지만 한지현상이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특히나 이 한지 현상이 두드러지는 건 그레이 계열 라이트 그레이부터 밝기를 낮추면 하단 균일도 차이가 벌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레이, 다크 그레이 그레이 색상이 진해질수록 한지 현상도 두드러진다는 걸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크 그레이에서는 하단 한지 이슈 외에도 상단은 붉은 색감으로 살짝 번지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대신에 썩거도 준치, OLED 디스플레이라고 소자들이 발광하지 않는 블랙 색상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화이트와 그린, 옐로우 등 연한 색상들에서 이 한지 이슈가 들어가는데요 한지 이슈 자체가 제작 공정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밝기가 낮은 상태에서는 영상을 시청하는 데에도 당연히 한지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눈에 조금 부담은 될수 있겠지만 아무리 주변이 어둡더라도 영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30% 이상 밝기를 올려야 색 표현이 제대로 될듯 하고요 다행인 건 OLED 디스플레이라 밝기에 따른 배터리 소모 차이가 적다는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영상 시청에는 OLED 디스플레이가 좋다고들 하시는데 솔직히 한지 이슈 때문에라도 레노버 P11 프로 2021은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P11이나 P11 플러스가 여전히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이는 건 역시나 수율과 그에 따른 단가, 그둘 사이를 절충한 결과물인 거겠죠 이 한지 이슈를 접하고 검색해 보니까 작년까지 출시된 우리나라 제품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레노버 P11 Pro 2021보다 더 심한 한지 현상을 보이면서도 정상 판정을 받은 후기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10인치 이상 대화면 오일 리드는 스마트폰 정도의 수율이보장되진 않는 것 같고요 20만원대라고 일단 덮어놓고 저리지 마시고 이 후기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후기를 참고해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